네 안녕하세요 저는 칸토입니다네 오늘 릴레이픽 브레뉴 협동조합 촬영에 나와 있습니다 어, 오늘 이제 아무래도 친한 분들 이제 회사 식구들이랑 촬영을 하니까 이제 좀 재미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 멀어졌네 이제 니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다시 박차를 가르고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<웃음> 이 기회를 통해서 좀더친해지시오나 <웃음> 아까 하다 콘텐츠들이 좀 많이 준비가 돼있다고 하니깐요 우리 또 여기 멤버 보니까 안 친한 사람들끼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친해지고 다같이 좀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,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어, 저를 많이 사랑해주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소영입니다 응. Co mm -hmm. 네. 프로그램 통해서 저희 들이랑리도 가지고 좋은 시으면 좋겠습니다. 릴레이픽 브랜뉴 협동조합 오후 6시 많 시청 부탁드릴게요. 부탁드립니다.